지난 이야기 우주 최강자 아우렐리온 소를 짓누르고 여러분들의 금손 교수가 암흑의 별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구독자들에게 추천을 받아 만들려고 했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추천했을까요? 암별 무대 갑시다. 무대 고고모 무대 고거. 무대 고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암흑의 별 모데카이저입니다 먼저 아이소핑크로 모데카이저가 올라갈 판을 만들어줍니다 아이소핑크는 우드락의 일종으로 단열재로 쓰기 때문에 매우 두껍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재료일 뿐이죠 여튼 이 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뼈대와 링형 LED를 붙입니다 이제 l e d 의 잔력을 넣어줄 회로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모데카이저 몸 일부분에 들어갈 LED를 넣습니다 LED가 들어갈 위치는 머리와 가슴 그리고 철퇴의 끝부분입니다 빛을 좀더 확산시키기 위해 글루건으로 LED 위를 덮습니다. 이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차원 포탈을 열어줍니다. 설마 건틀렛 없는 흑어... 후구... <웃음> 농담입니다. 클리어 페인트로 아까 붙여놓은 링형 LED 위에 발라 인위적으로 빛의 색깔을 바꿉니다. 다른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빛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링형 LED 위에 3D펜으로 간이 구조물을 만들고 검은색 클레이로 바닥을 깔아줍니다. 의료용 탈지면입니다 이걸 잘게 찢어붙여 성운같은 연기를 만들어 줄겁니다 참고로 탈지면은 가까운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빛이 들어가니 신비한 느낌이 드네요 이 부분은 약간의 심화 과정이 필요하니 나중에 이펙트 실험 컨텐츠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흰색의 연기는 성운같지 않으니 에어브러쉬로 연기를 도색합니다 이번을 위해 에어브러쉬를 구매했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말하자면 구매하시기 전에 꼭 미리 공부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고가의 장비인 만큼 매우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쉽게 고장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상온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몸체작업에 들어갑니다. 늘 먼저 하던 근육작업을 하는데 가슴부터 머리까지는 빈공간이기 때문에 팔다리만 진행합니다. 하는김에 철투손잡이도 클레이로 한번 덮어줍니다. 가슴부분과 골반위는 형광색 클레이로 채우고 유일하게 들어가는 옷인 바지를 만들어줍니다. 유일하게 들어가는 옷인 만큼 핏과 옷주름에 유의해 만들어줍시다. 신발을 먼저 만들고 그 위로 장식을 추가한 다음에 정강이를 감싸는 갑옷을 만듭니다. 갑옷은 발목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매끄러운 라인이 중요합니다. 다리도 똑같이 장식을 추가하면 다리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하반신에 들어가는 남은 갑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골반 위로 운석파편을 먼저 만들고 그 위로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 허리벨트를 감쌉니다. 이제 팔 부분은 우주를 반으로 가르는 걸 좋아하는 그 동부처럼 전부 보라색으로 피부를 덮습니다. 다음은 가슴과 철태에 들어가는 암흑의 별을 만들 차례입니다. 원래는 p v c 방구를 써야 하지만 크기가 작은 것이 없는 관계로 3d펜으로 직접 만듭니다. 원을 여러 개 만들어 가공해 방구와 비슷한 모양을 만듭니다. 방구 부분은 굳이 다 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클레이로 덮일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구보다 테두리에 더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의 모양은 저번 이펙트 실험 영상에서 보셨던 대로 나선형으로 만들어 생동감 있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 부분은 인두기로 다듬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철퇴 부분은 방구를 앞뒤로 쓰기 때문에 총두개 만듭니다. 그리고 앞서 만든 것과는 다르게 테두리는 따로 만들어둡니다. 이후에 철퇴에 붙일 때 조립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암흑의 별을 가슴과 철퇴에 붙입니다. 철퇴는 방구, 테두리, 방구 순서로 덮어 조립하고 가슴 부분은 LED가 있는 부분에 걸쳐 고정시킵니다. 다음은 테두리 부분을 도색할 차례입니다. 외곽에서 내각으로 들어갈수록 보라색, 자주색, 노란색 순으로 도색하고 외곽 끝부분은 보라색 아크릴 페인트로 빛이 투과되지 못하게 빈틈없이 바릅니다. 도색이 끝나면 가운데 반구 위에 클레이를 덮고 동그랗게 모양을 잘 다듬어줍니다. 다음은 손가락 작업입니다. 엄지부터 새끼까지 손가락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손가락마다 네일아트 같은 손톱을 붙여줍니다. 이제 등부터 가슴 앞쪽까지 몸을 감싸는 바위조각을 만듭니다 바위조각을 만드는 요령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초밥 하나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클레이를 여기저기 꾹꾹 눌러가면서 각을 잡으면 어느샌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그렇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다입니다 여튼 이 바위조각을 덮어주면 몸체는 완성입니다 다음은 머리 작업입니다. 머리는 사전에 작업한 LED가 보이게 주의하며 대략적인 형태부터 먼저 잡아줍니다. 형태가 어느정도 잡히면 그 위로 하나씩 투구의 부품을 붙여가며 모데카이저의 머리를 완성해나갑니다. 머리에 들어가는 부품은 하도 작아서 형태를 다듬고 붙이는 데까지 꽤 신중해야 합니다. 마무리로 투구의 뿔까지 붙여주면 머리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추가 허리 갑옷입니다. 크기가 다른 두 쌍의 갑옷 조각을 만들어 허리 양쪽 측면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밋밋하게 보이던 하반신이 조금 세련되게 보이죠? 하지만 좀더 세련되게 보이게 천도 만들어서 앞쪽에 덧대어줍니다 이제 타노스 같은 팔이 거슬리니 한번 도색을 해줍니다 클리어 페인트를 이용해 전체적인 톤을 많이 낮추고 암흑의 별이라는 컨셉에 맞게 팔에 별자리도 찍어줍시다 다음은 어깨방어구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양쪽 어깨에 기본틀을 올리고 운석같은 바위들을 올립니다 그냥 바위 몇개만 있는건 미밋하니 도구를 이용해 금이 간 느낌을 넣어줍니다 남은 바위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채워줍니다 바위 만드는 방법 다들 기억하시죠? 초반 만드는 그 느낌 바위가 다 채워지면 클레이로 한바퀴 둘러 테두리를 만듭니다 다음은 팔뚝을 감싸는 갑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양쪽 팔에 들어가는 갑옷의 부품을 만들고 아까 바위처럼 약간의 부서진 흔적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팔갑옷을 양쪽 팔에 부착시키고 갑옷 전체를 한번 도색합니다. 갑옷 작업할 때 노란색이 많이 어색하던 느낌이 있었죠? 어차피 이 부분은 도색할 거라서 그냥 노랗게 표시만 해놓은 겁니다. 이제 등쪽에 내려오는 천을 만들 차례입니다. 천은 양쪽 어깨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등으로 길게 내려오는 것까지 해서 총 3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어깨가 봇의 추가 부착물입니다. 공중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철사를 넣고 그 위로 부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부품들을 하나씩 연결해 어깨에 부착물을 올리면 모데카이즈의 전신 모델링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 작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모데카이즈의 상징인 철퇴가 남았으니까요. 철퇴 끝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손잡이어 이어붙여줍니다. 이제 한참이나 잊고 있었던 암흑의 별 기준으로 운석 파편들을 만들어 철퇴를 만들어줍니다 운석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바위를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양, 흠집, 붙이기 이 순서를 기억해주세요 이제 철퇴를 포함한 모델링이 끝났군요 이제 아까 도색하지 않았던 어깨 부착물과 철퇴 부품을 도색하고 천도 팔을 도색했던 것처럼 별자리를 그리고 톤다운을 해줍니다 이제 바닥에 널브러진 회로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3D펜으로 회로가 들어갈 간이 건축물을 만들고 버튼이나 충전 단자가 나올 수 있도록 따로 빼줍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내부에 여백이 생기도록 뇌고치처럼 칭칭 감아 간이 건축물의 벽을 만듭니다. 이제 클레이로 2위를 한번 덮고 바위들을 만들어 쌓아올리면 완성입니다. 이제 슬슬 시간이 다 되었군요. 근데 무슨 시간이냐고요? 망각의 시간이다. 이렇게 암흑의 별 모데카이저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번에 실험으로 만든 암흑의 별을 이용해 만든 작품인데요. 역시 한번 실험해보고 진행한 작품인지라 이펙트의 완성도가 높네요. 그리고 모데카이저 특유의 패기 넘치는 궁극기 모션은 암흑의 별 컨셉과 잘 어울리는군요. 네, 뭐라고요? 모데카이저니까 그거 에달랐고요 아, 이번만이에요 어디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진실의 방으로 역시 모데카이자 하면 진실의 방이죠. 하지만 저는 이거에 하도 많이 당해서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러면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이펙트 실험을 통해 추천을 받아 특정 작품을 만들 예정이니 다음 이펙트 실험 컨텐츠에서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